한국농산TV가 충남 홍성의 홍산마늘 회장님을 만나러 구미에서 슈퍼농구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야 진짜 이 마늘하면 또 한국농산TV에 또큰 획을 긋는 두 분이신데 오늘 지금 이 홍산마늘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산만을 연구회에서 네. 우리 농민이 만든 그 비료를 네.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저번 달에 주문했어요. 아. 8월 달에 주문했는데 그 전에 많이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그 지금요. 올해는 작년에 우리 회장님 혼자 쓰셨고 네. 올해는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쓰다고 들었는데 예 네, 같이 쓰기로 했어요. 아. 제가 유튜브에 나가다 보니까 그 비료가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우리 지금 수입 비료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수입 비료가 국산 비료하고 틀린 거는 미량 요소나 황이나 좀 들어 가 다른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어. 뭐 일반 수입 제품 아주 뭐 4만 원, 5만 원대 되거든요. 네. 근데 국산 비료에서는 m PK 말고 실제슈퍼분가만 만든 SF 황 같이 여러 가지 미량 요소가 들어가는 비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 그러면 제가 써 보니까 제가 효과도 좋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비료를 맞다땅는게 솔직히 마늘, 마늘 전용 비료라고 하지만 마늘성 비료도 있고 직효성도 있는데 비료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어, 우리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써보니까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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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지금 SM판, SM판 사용하신 거라 예예. 잘 올라왔지 근데 이제 지금 그 다른 기존에 <웃음> 네. 여기하고 여기 딱 오니까 그치? 차이가 많아요 들은 어. 고등학생 얘들은 중학생 네. 그렇지 눈에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응. 전체적으로 네. 보시면다 크기 어,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네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일곱 개 이건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여덟 개 다른 건다 똑같은 상황인데 귀류 하나만, 하나만 바꿨다. 귀류 하나만 바꾼 거예요. 뭐 전국에 한 40개 정도 농협에서 올해 이 자체 계약을 맺어가지고 음. 농가들이 요청을 해서 어 전국 농협으로 이제 많이 나갔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어 가까운 농협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자꾸자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 어, 마늘 쪽에서 나온 주화를 홍산마늘은 한 200에서 250개 주화가 생깁니다. 네. 요거를 이제 주화를 그대로 조금 내비로 둬서 음. 요걸 털어가지고 말려서 요걸 가을에 한 11월에 심습니다 11월에 심으면 내년 6월에 요런 요만한 지금 단구 원종이 생기죠 요걸 심으면 이런 마늘이 생기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난지인지한지인지 근데 요거는 진흥청에 개발한 한지입니다 어. 이 특성이나 보면 가온, 난지는 가온에 심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중부지방 이상으로 해서 가운데로 갈수록 추운 지방이 심수록 잘됩니다 음. 그리고 여덟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덟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까지 여덟 쪽만 까면 되니까 한 쪽만 까도 두 쪽만 까도 되잖아요 음. 근데 단구가 작은 것도 있고 큰게 있죠 이걸 심어도 일반적인 주화보다 단구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홍산마늘이 나옵니다 6에서 7c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종자형이 작은 게 없습니다 근데 큰 거를 심어야 크게 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동 농민들이. 네. 근데 홍산마늘은 그 굉장히 크게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밭에 얼만큼 밭을 좋은 밭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지 종자를 크게 심으면 어떤 게 있냐면 벌마늘이 생깁니다. 마른 홍산마늘에서 퇴비때문에 고민많나타그러는데요 올해부터 퇴비가 어,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옮기는 것도 밭에 뿌리는 것도 법에 조촉되는 걸로 지금 나 시행을 대, 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똥창고를 만들어서 했는데, 요즘 민원 때문에 똥창고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창고가 있습니다. 똥창고를 지금 계속 포크레인으로 계속 뒤집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지금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뒤집어주고, 안에 미생물 넣어주고, 어 다른 것들, 뭐, 미강이나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부속시키는데 부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유아 유박밖에 없죠, 지금. 유박 어떤 거 써요? 수입해서 아주까리 유박이든 이렇게 그 원재료 자체가 전부 다그 유박 만드는 재료들을 수입해야 들어오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수입 들어오는 그 유박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 국내에서, 어, 우리가 그 닭을 키우면, 어, 육계에서 나오는 똥은 왕계랑 섞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알을 낳는 산란계. 닭들은, 살랑개는 어, 알게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그 닭똥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나오거든요 어 그걸 가지고 어, 고온에 살균하고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어, 뿌리 발근을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발근력 좋아지는 미생물 균을 잡아주고 어, 토양에 안 좋은 토양병균들을 억제시켜 줄수 있는 그런 이종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완전 초콜릿 같죠? 예. 초콜릿이 생겼는데 벨렛 모양이네요? 예, 네, 벨렛 모양으로 살포하기 좋게끔 되어 있고요. 예. 네. 여기 하나 하나 안에 미생물이 꽉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미생물이 안에 미생물 들어있다. 네. 아 네. 이게 기술이네. 기술이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 뭐. 다른 그 유박 종류라든지 이런 미생물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미생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홍성마늘, 마늘만 계속하고 있죠? 네. 에, 그러면 그 연작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부숙 대비라든지 아니면 땅 속에 어 식물들이 못 먹고 있는 불용화되어 있는 양분들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유박 한알한알 안에 그 미생물을 엄청난 미생물을 하나씩, 한 알에다가 넣어가지고 유박처럼 만들면 어대비효과도 나고요 연작장애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성장하는데 뿌리 성장 그다음 그 다음 그 나쁜균들에 대해서 이렇게 억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수 있고요 음. 농가들이 사용했었을 때어 폭발적인 효과가 날수 있는 어 하우스 작물에도 벌써 테스트를 <웃음> 끝냈고요 그 다음 노지 작물도 작년부터 그 다음 지금도 올해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대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농사를 잘지을수 있다 그런 레시피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농사를 그렇죠. 잘지을수 있고 그다음 또 훨씬 편하고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비가 온다 했었을 때 작업 능률 속도도 훨씬 짧게 바짝만을 그렇죠. 해서 정식할 수 있게끔 어,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지역에 보면 뭐 무안의 양파 뭐 마늘 그 다음, 뭐, 성주에는 참에, 이제 한 지역 특산물만 계속 생산을 하다 보면 그 땅에 있는 지력이 떨어지고 그작물이 좋아하는 건다 빨아먹고 없겠죠? 그렇죠. 보충을 해주려면, 어, 식물이 잘클수 있는 어 12대 원소와 <웃음> 땅이 사, 땅을 이땅 살려야 됩니다, 땅을. 그렇죠. 하된 건토양 계량. 계량과 그 미생물의 기술인데, 음. 어, 우리가 보통 일본 미생물, 그 다음, 뭐, 미국 미생물을 이제 수입해서 왔는 걸 사서 썼죠? 네. 예. 근데 이제는 수입품 필요 없다는 거죠. 음. 어, 국내에 어, 미생물 전문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직접 의뢰하고 부탁을 해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 나오는 제품이 100% 다 국내 기술, 아, 그 다음 국내 미생물, 음. K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어, 곧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곧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웃음> 아니 대한민국 농부들이 만든 K마늘. 특히 홍성의 홍산마늘. K마늘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지금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그죠? 네. 내년에도 또 대, 대박나는 농사 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